김국진, 강수지 5월 23일 결혼, 결혼식 대신, 가족 식사 김국진과 강수지 양측 소속사 관계자는 8일 TV 리포트에 5월 23일에 결혼식을 대신해 가족들끼리만 식사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SBS 불타는 청춘에 함께 출연하며 가까워진 김국진과 강수지는 지난 2016년 4월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두 사람은 20년의 세월을 돌아 연인으로 발전해 더욱 축하를 받았다. 최근에는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17일 불타는 청춘에서 강수진은 결혼은 5월에 하는데 날짜를 못 정했다며 예식은 하지 않고 가족끼리 밥을 먹고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오늘 방송되는 불타는 청춘에서는 청춘들이 김국진, 강수지 커플을 위해 비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진다.